안녕하십니까 저는 웰시엑스피어의 배우 김성철입니다 오늘 막공이 다가왔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죠 이런 공연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한해한 화내 해가 정말 소중했고 참 아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오늘 되게 아쉬네요 저는 원래 운명을 믿었죠 이 작품은. 된 것도 운명이고, 올한 해가 이렇게 가는 것도 운명이고, 또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것도 운명이고, 다 운명이죠. 받아들여야죠. 자, 부 하면서 바뀐 거 어, 있어요? 생각이 바뀐 거, 내가 몸이 뭐? 예전부터... 제가 좀 무대에서 되게 몸이 부서져라 연기하는 스타일인데 많이 부서졌어요 이거 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이공연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딱도망다음 허리도 많이 삐끗했고 목도 많이 나오고 발에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좋아요 손. 무대에서 제가 혼신을 다 했다는 증거라니까 네. 비올라들이 매, 매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비올라들을 대하는 셰익스피어의 자세가 매번 달랐었죠 저는 <목소리> 작가니까 항상 상상을 많이 했고 작가로서 보여지는 모습도 많으니까 어떤 작가로서 보여지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 무대에서 항상 살아있기 위해서. 아, 마음에 드는 장면 너무 많은데 가장 좋은 장면은 저희 연극 만드는 장면들이 좋고 아무래도 저희 얘기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 여왕님 대사 중에 연극이 진실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심판을 하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 허리를 삐끗한 적 있어요 그래서 맨 중간에 그래서 걸을 때마다 찔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무대에 올라가면 안 아파 내려오면 막 죽을 것 같아 신기한 경우같습니다 오늘 제가 텐션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시익스피어인 러브 그리고 또철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선보였던 공연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과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찾아와 주셨던 감사드리고 공연시간이 20분 전입니다 네 공연시간이 20분 전입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소감을 달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저도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공간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이만 총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저는 유시 엑스피였습니다 내일은 또 엘을 해야 돼요 엘로 찾아뵙겠습니다